차준택 부평구청장은 겨울철 재난안전을 대비해 현장 제설장비 및 자재관리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평구는 공모를 통해 십정 완충녹지의 애칭을 부평 여름의 숲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도시 부평 11월 넷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13일 건축공사장 산업안전 및 한파 대비 실태,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 겨울철 재난안전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과 함께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관내 주요 겨울철 방제시설인 삼산동 제설전진기지, 대형공사장인 갈산동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 그리고 지난 9일부터 운영을 실시한 부평구 보건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하여 재설 장비 자재등 관리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한편 부평구는 2019년도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6월 국가재난관리 유공 장관표창 장려상을 수여받고 금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실태 점검에서도 인천시내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올해 초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도 부평구에서는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난안전사고, 특히 설해나 한파와 같은 자연재난은 불시에 찾아오기도 하는 위험요소이므로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재난안전분야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대비와 민·관·군 간 협업을 통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겨울철 재난대비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녹지조성사업을 시작한 지 24년 만에 결실을 맺는 십정 완충녹지의 애칭을 부평 여름을 숲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부평여루물숲은 자연 친화적이고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명칭과 더불어 구한말 이 지역에 우물 10개가 있어 여루물, 즉 십정에서 유래된 십정완충록지를 한글로 바꿔 여루물숲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번 명칭은 지난 8월 7일부터 2주간 전국을 대상으로 1차 명칭 공모를 했으며 접수된 196건의 명칭 가운데 부평구 2 0 2 0위원회 심의 및 홈페이지 투표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오랜 시간 동안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녹지 공간에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사람과 자연,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부평에 걸맞는 애칭이 선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부평 소식입니다. 인천이음 61번 버스가 2020년 11월 23일 신설 운행됩니다. 부계일동, 일신동 지역 학생들의 부계동 학군지역 통학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서울지하철 7호선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신설된 이번 노선으로 부평구민들의 편리한 교통편 기대봅니다. 문의사항은 인천시청 버스정책과 혹은 부평구청 교통행정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발전 가능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우수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청년 창업재정지원사업 참여자 5팀을 모집합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지원할 수 있고, 한 팀당 상가 임차료, 제작비, 마케팅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개성있고 차별화된 사업안을 가진 부평구 미취업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자세한 모집 대상 지원 내용은 부평구 일자리 창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고 긴 장마로 김장재료 가격이 올라 김장을 아예 포기하는 김포족이 생겼다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부평구는 지난 12일 사랑의 김장나눔 한마당을 실시해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풍성한 속재료와 사랑이 함께 담긴 김장김치 50박스는 소외되고 외로운 홀몸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되었다고 하네요. 따뜻한 정과 사랑까지 함께 버무러진 행사 앞으로도 부평구는 이웃사랑 실천의 확산에 힘쓰며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